저같은 보통 사람의 쿠팡 파트너스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의 수익인데요. 33만원 정도 되죠. 카카오, 에드핏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일 조금 되는데 14만원 정도니까 두 개를 합치면 50만원. 이두 개만 가지고 5 0만원의 수익이 났네요. 안녕하세요 쏠션스타 나부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쿠팡 파트너스 누구나 시작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일반인 수익인증 그랬는데 일반인은 어 저를 이야기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지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쿠팡 파트너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달성해서 하실 텐데 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숲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보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숲을 보면서 나무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부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만족할 만한 패시브 인권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인류, 즉 사람의 근원은 사실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또 언제든 무자본 놀고 먹으며 누구나 500만원 천만원 버는 법 백수로 월 150만원 벌기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아요. 어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사람은 놀고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는데 수익이 생기고 먹기만 하는데 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뭐 그냥 질리고 섭리고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일만 하다가 또 일에 대한 대가의 수익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다양한 투잡과 부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지혜를 발휘하면 패시브 인컴 즉 어, 별도로 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즉 액티브 인컴이 아닌 그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노동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수익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패시브 인컴이 그래서 이것에 관심이 좀 많이 있죠 그렇다면 패시브 인컴을 갖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이 또한 되게 전략적 규획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뭐 쿠팡 파트너스를 하면 돈을 벌수 있대 뭐 50만원도 벌수 있고 100만원도 벌수 있고 뭐 300만원, 500만원, 뭐 1000만원 버는 사람도 있대 이런 정도만 가지고 나도 빨리 해봐야지 라고 접근을 하면 은 시간 낭비, 열정 낭비, 마음 소모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제적인 소모보다도 더 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긴급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일들이 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뒤로 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게 소모적이고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영상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되게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나에게 맞는, 자기에게 맞는 패시브 인컨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전략적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의 실천적 요소로 나에 맞는, 또 자기 옷에 맞는 여러가지 부업이 됐던, 뭐 투잡이 됐던 그러한 수익화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접근하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겠죠. 뭐, 마음과 정신이 되게 소모적이고 또 힘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 뭐 비용으로 환산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익화하는 것들보다 어쩌면 그것이 더 10배, 20배 이상 소모적인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한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평안 평화, 평가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하여서 잘 구별하여서 우리가 소모적이지 않게 효율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의 기반들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략적 교육을 통한 패스백 인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제 제목에 있듯이 쿠팡 파트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쿠팡 파트너스를 그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그냥 뭐 소소한 수익이고 뭐 쿠팡 파트너스 제휴를 통해서 3%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대 이러니까 돈을 버는거지만 그냥 바로 하면 될거야 라는 생각으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또 쿠팡 파트너스로 활용하다가 블로그에 어떤 저품질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또 블로그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이 상당히 다친다는 것들을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고객분들 그리고 주변에 또 저희 구독자분들 또주변의 지인들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어떠한 기쁨보다는 어, 무거움과 우울함이 더큰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수익을 소소하게라도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왜 전략적 교획이 필요하다 하냐면요 그게 잠깐 하고 말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금액이 되었든지 패스브 인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시작하려면요. 계획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의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숲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각각의 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하더라도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행 과정상 이렇게 단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양한 SNS 활동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익 구조를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플리커 뭐, 텀블러 뭐, 다양한 SNS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분이 어 누군가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몇백만 원의 수익을 내고 최소 몇십만 원의 수익을 내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접근했었을 때 대부분 안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면 블로그라도 해야겠구나 해서 블로그를 막 급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뭐 이러면 쿠팡 파트너스를 시키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 근데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 밖에 없죠 네이버의 정책과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가 낮아지고 품질이 저하돼서 저품질 블로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락과 노출제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글이 아니고 또 원래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또 글을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수 없게 되는 상황들 이러다 보면 은 블로그를 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글 쓰는 게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비단 꼭 네이버 블로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무엇인가 뭐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이라는 그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우리들이 글을 쓸 때는 사실은 수익과 관련된 없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2018년 이후에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재밌고 기쁘고 의미있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정말 현실적인 파트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 활동이라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제휴 프로그램들의 활동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공개라고 했었던 이유는 그럼 일반인으로, 저도 일반인이잖아요 저도 쿠팡 파트너스를 수익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직업처럼 한게 아니기 때문에 SNS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을 조금씩 한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활동은 막 신경 쓰고 마음 빼앗기고 또막 블로그에 글도 쿠팡 파트너스를 달기 위해서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러한 이제 SNS 활동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고 즐겁고 또 마음 편하게 SNS 활동을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활동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것 이것이 일반인들의 쿠팡 파트너스 활동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직장 혹은 일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혹은 어,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뭐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할수 있는 쿠팡 파트너스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냥 그것을 객관화 시켜봐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3만원 정도의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몇가지 SNS 활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인스타그램하고 홈페이지형 쇼핑몰 이것은 샘플 쇼핑몰로 제가 만들어 놓은 그거 말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형 쇼핑몰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도 한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거의 50% 60%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사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이버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뭐 150명 250명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약한 15% 2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할 때 그냥 제 링크를 보내주고 이 링크 통해서 구매해 줘 구매해 주세요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모든 상황들을 다 통틀었을 때이 정도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SNS 활동 한개두개 개 정도를 되게 재밌게 운영하시다 보면 대신 조건은 이렇습니다 즉 제가 제시해드리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SNS 활동을 쿠팡 파트너스 혹은 다른 제휴 프로그램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글을 쓰고 강제를 이미지 강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조금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 글 내가 올리고 싶은 이미지 내가 올리고 싶은 정보 나누고 싶은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에센스 활동들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로 할때 일반인들도 최소한 10에서 30만원 정도는 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만원 넘기는 파트너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한 달에 만원, 2만원, 뭐 3만원 이런 경우들은 좀 흔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10만원 넘어가는 단위는 사실 쉽지만은 또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업과 투잡의 경작을좀 접목해 볼까요? 지금, 1시간 최저 시급이 8,590원인데, 어 48시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 412,320원입니다. 즉, 어 6일 근무죠? 그러니까 8시간씩 6일 근무, 혹은 6시간씩 8일 근무, 이랬을 때죠? 그리고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30일 동안 30개의 포스팅을 약 1시간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토탈 30시간이잖아요 이 30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 5 7,700원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계속 글을 관리하면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들 또 노출 제한이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또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거로 인해서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기타 또 포스팅 위해서또 다양한 또 정보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뭐 기타 재경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그냥 대충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거의 뭐 2배, 2.5배 많으면 3배까지도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스팅한 그 50개의 글들 50시간 이상의 것들은 사실 그게 100만원의 가치를 훨씬 넘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애드핏도 같이 하는 편인데요 카카오 애드핏 같은 경우에는 월 13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애드핏과 쿠팡 파트너스 이두 개만 보더라도 어월 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에 빠져 있고 막 진짜 마음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는 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은뭐 저만 잘하면 되고 너나 잘해 이럴 수 있지만 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아프지 않고 힘든지 않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또 저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저의 또 비전의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재밌고 최대한 기쁘게 어,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들도 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런 영상을 굳이 찍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야기들도 많고 문의도 많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힘이 날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